안녕하세요 화성시 토지공장 전문 송산토목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산그린시티 개발로 인한 최고의 수혜지역 중에 하나인 독지리 마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독지리는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2단계에 바로 접해있는 마을이라 투자 목적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독질이 위치한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영상의 경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막이 설치된 하우스 2동과 텃밭 형식의 하우스 일동으로된 토지입니다. 중간에 보이는 농막이 설치된 하우스 일동은 주거를 할수 있게 상수도, 정화조, 전기까지 완벽하게 설치된 매물이라 당장 주말 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추후 전원주택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의 미래 비전을 보시고 투자 목적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이 물건의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이고 면적은 약 400평, 지목은 전,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 토지의 질상의 모양은 지금 영상에 보시는 모양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직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편이고 400평이 좀 크다 싶으신 분들은 아는 지인분과 200평씩 나눠 사셨다가 향후 전원주택을 지으시기에도 아주 좋은 평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기주에된 지적상 도로에는 접해있지 않지만 현황 도로에 접해있는 매물이므로 주택허가는 물론 개발행위허가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매매가는 4억 4천만원 평당 110만원 꼴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아주 저렴하게 나온 토지이고 무엇보다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몸만 와서 바로 사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전기, 상하수도 사계절 경작 가능한 하우스와 농막 설치된 하우스동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싱크대, 화장실, 온수기, 에어컨, 전기판넬 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 사계절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곳입니다. 이렇게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 비용, 정성이 든 매물인데요. 평당 110만원에 드린다는 것은 주말농장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선물같은 매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산면 독지리에서 전원주택분이나 투자형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도 이런 위치의 토지를 이 금액에 찾기는 아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송산 그린시티에 바로 연결되는 송산시도 51호선과 약 200미터 정도의 거리이고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약 1.3km의 정도의 거리여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초인접한 거리다 보니 향후 송산그린시티 신도시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밖에 없는 위치의 매물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 토지들의 집값 상승으로 투자 수익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위치의 매물이라 투자 목적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이 물건지에서 학교, 마트 등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사강시내까지와의 거리는 약 4.8km의 거리라서 차량으로 10분 이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이지만 향후 송산면 독지리의 생활권은 사강 시내가 아닌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듯 송산면 독지리에서 아주 오랜만에 금매물로 나온 토지이다 보니 실사용하실 분들이나 투자 목적의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 터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 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